2월 6일 터키 티르키에서 강진 이 발생한 날은 보름달이 뜨는 날 이었습니다. 어제 2월 20일 월요일은 초승달이 뜨는 날이었으며 어제도 터키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 지진은 최초 피해가 가장 심한 곳중 하나인 하타이주 안타키아 로부터 서남서쪽 16km에서 일어났 습니다. 진앙은 북위 36.13도 동경 36.01도이며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어제 6.4 지진에 이어 5.8 여진이 발생했으며 이후 여진이 25차례 이상 더 발생했습니다. 어제의 지진으로 터키와 시리아에서 8명이 숨지고 680여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작년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저녁 11시 36분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틀 후인 3월 18일 금요일은 2022년 세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 습니다. 또한 작년 2월 17일 보름달이 뜬지 일주일 후인 2월 24일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 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름달을 전후로 일주일 내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3월 11일 8일 후인 3월 19일에 지구와 달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져 하늘에서는 최대 크기의 보름달이 떠올랐 습니다. 1992년 이후 19년 만에 달과 지구가 가장 가까워진 2011년 3월 19일은 달의 밝기와 크기가 이전과 달라 이 달을 지칭해 천문학자들은 슈퍼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날 2011년 3월 19일에는 지구와 달의 거리는 지구와 달 사이의 평균 거리인 38만km 보다 약 3만km나 가까운 약 35만 6577km까지 접근했습니다. 슈퍼문 현상은 태양과 지구와 달 그리고 여러 행성들의 공전 궤도에 의한 서로의 인력 작용으로 발생합니다. 목성의 공전 궤도가 멀어지고 달이 지구 가까이로 끌어당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드물게 나타나는 슈퍼문 현상은 가장 가까이서 달을 바라보고 관측 할수 있다는 매력이 있는 반면 일부 천문학자나 점성가들 사이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문 현상을 전후로 해서 지진과 쓰나미 등의 기상이변 등의 자연재해 가 발생해 왔기 때문입니다. 슈퍼문을 8일 앞둔 2011년 3월 11일 일본열도를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 과 2005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1974년 호주 다윈지역의 사이클론 트레이시 등이 발생했으며 또한 2005년에는 그해 1월 슈퍼문이 뜨기 2주 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10만여 명 이상이 숨지기도 했습니다.